들어와! 그렇지! 화면에~~ 빠삭! 그렇지! 아~~ 맥크리가 잡아줘! 아, 앗 아~~ 다 때려 부숩니다 아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정구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둠피스트가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감정표현이거 뭐고 하나도 업데이트된 게 없는데 한번 제가 보스로스들과 함께 이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팀원이 있어야 이 캐릭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는 이런 거 말고 모두끄기하고 이제 전명전 아그뭐였지 전명전 아 쟁탈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일리오스를 한번 해볼게요 일리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둠피스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이야... 이놈이 드디어 나오네 하, 드디어 정말... 정말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자 일단은 둠피스는 공격권으로 편성이 됐고요 제가 전판에 잠깐 플레이 봤는데요 상당히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플레이했던 그 영웅들이랑은 좀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이나르트랑 라이너르트도 아니에요.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못해도 일단 기본적인 영들은 전부 다 원거리 공격이었는데 이 친구는 원거리 공격은 그냥 짤짤이 용이고 대부분 근거리 캐릭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원거리지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써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이렇게 빵빵빵 이게 다예요. 이게 근거리 공격이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쉬프트랑 이를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쉬프트로 쓰면 이게 뜨는데 이름 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도중 소식. 펀치 예상했듯이 연겁 상당히 터프한 스킨의 남성이됐고요자 이제 제가 적진으로 돌진을 해보면 된다. 일단 기본 체력은 250이고요. 그 스킬이 그 뭐라 그 궁극기가 약간 갈리오 느낌인데, 어, 보여드릴게 장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장전이라. 어, 아, 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이고, 우리 다. 아이고, 쏟더라, 쏟더라. 와, 파차, 아, 이런 아, 식 아, 아, 나... 아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금거리 아, 공격이기 아, 때문에 스클릭은 약간 바위같이 이렇게 바위큐같이 나가는 느분이구요 이게 원거리로 짤짤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감이 안와요 뭐 윈... 어이구 어이구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아, 아. 아, 그렇지 왜 지금 이평타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우리 들이 열심히 일해주니까 한번 싸워보도록 하자 자 아, 아. 터치! 팔콤 어 펀치! 그렇지! 이렇게 잡고 있음. 터치! 어프 컷! 그렇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하. 기존에 없던 베이스예요 이거는 <웃음> <웃음> <웃음>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도 얼떨결에 몇 명을 잡긴 했는데 어, 어 이거 이거리가한게 뭐야? 팔콤 펀치! 팔꿈! 팔꿈 펀치! 아 방금 끊겼어! 어? 궁극기가 끊겨? 어? 어? 둠피스토 방금 보셨어요? 둠피스토우 무클릭에 리퍼의 궁극기가 끊겼습니다. 아 이런 기능이 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보면 등치에 비해서 로드호그랑 비교했을 때 둘이 비슷한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클줄 알았는데 어우! 지금 상당히 이거 매력있습니다 이 캐릭터. 어둠피스트나 파볼까? 헛! 헛! 어, 이거 보십시오잘 보세요 와! 슈퍼맨이 간다! 아 미안 오케이 어 아, 아, 아, 좋아요 상당히 터프합니다 속에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류군까지 파파 펀치 아 사... 이거 저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이니시 걸기 딱 좋은 길 진짜 도망 도주! 그렇지! 이렇게 두주도 하고, 그렇지 두주 하기도 아주 좋아요 이 캐릭터 방고 들어줘! 펀치! 날렸어!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써야돼 펀치! 펀치! 펀치! 펀치! 아! 도망쳐지 아이고! 이 등치가 생각보다 안커요 아.. 이거 쓰기 너무 난해합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쓸만할까? 이거.. 아, 아까우니까 궁극기나 그 써보자! 풋 팡! 그렇지! 핫 산치! 어퍼컷! 내려찍기! 그렇지.. 뭐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자 다음라운드나 이제 잘해보죠 이거를 연계를 잘하면 될것 같아요 우클릭, 시프트로 어퍼컷을 한 다음에 이로 내리, 내리찍는거야 이 콤보가 정말 지금 이상적인 콤보 같아요 그냥 완전 콤보형 캐릭터인데? 핫! 으아차차 으라차차!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하면 굉장히 좋을 것같고지 이거 평탄에 아이씨 이건 감이 안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지만 이게 오버워치에도 이제 올라왔고 애니메이션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약간 탱커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뭐 트레이서가 때리든 겐지가 때리든 그냥 처맞고 있다가 애들 막 잡아 가지고 접패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왜? 으차으차 약간 윈스턴의 시프트 같은 시프트를 두 개로 나눠 놓은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 크거든요. 음... 평타가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기 때문에 슬슬 하나둘씩 오죠. 머리 어. 블록크래. 어? 어? 그렇지. 하차! 어퍼컷! 내려치게 아이고! 허. 얘를 어떻게 써야지? 아니! 캐릭터를 돌진형으로 만들어놨으면서 탱이 안 돼. 어쩌라는 거야? 캐릭터를 돌진형으로 만들어놓고 탱이 안 돼. 이거 딸랑 하나 넣어줬다고 되는 건가? 이렇게 째다가 들어가라는 건가? 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감이 안 와요. 일단 혼자 싸우기는 굉장히 힘든 캐릭터 같아요. 한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아이고. 딜도 일단은 스킬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굉장히 약해요. 잘 알겠지만. 뭘, 무슨 점프야? 리퍼, 리퍼, 리퍼, 퍼컷 아, 실패. 판이네 죽었어요. 일단은 왜안움직이지저이요 본님들. 뭐 내가 나와이이직이나 설마? 갑이다아 그러네. 어? 뭐야? 이이이이이이이이이그이이컷컷컷 아, 아직은 이걸 어떻게 써야될지 감이 도저히 안옵니다 아니 돌진스킬... 게다 돌진스킬이면서 탱킹이 아닌데 오? 개같은 적으로 한마디 없다 아이게미스터처럼 계속 도전할 수있다파 펀치! 일단 거점을 뺏었구요 자 뭐하세요? 어.. 이거 사건 이 생각보다 대파차 퐈차! 퐈치! 벽..벽궁합..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킬을 끊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궁극기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 솔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파치 퐈치! 퐈치! 파차파차파차 상당히 정신없습니다. <웃음> 아우.. 정적이지 못해요 캐릭터가 너무 정신없어요 이게 막 혼자 막날아다니고 쏘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자 이게 일단은 이 친구의 궁극기를 보여드릴게요 궁극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들어가면 나죽을것 같은데? 빼자 으아샷 으샷자 빼기도 굉장히 좋고 궁극기가 어떻게 되냐면 궁극기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더 들어와 그렇지 화면에 빠삭 그렇지 아맥크리가 잡아줘 아핫다아다때려부숩니다 아주 아주! 다인량 체크 아핫 어 뭐야 로드가 어디갔어? 아 올려보냈네 내가? 하하하 <웃음> 날아가 보냈네 아 <웃음> 이제 내가 뚝적지 못해 아 좋아요 빠이 그렇지 오우 상당히 이제 막 정신 없는 캐릭터가 나고 어 뭐야, 뭐? 소울저 7 6 레알 레그렇지야다힘들 그렇죠. 어퍼컷. 내려치기. 빠져나갈 수있 그렇죠. 그렇죠. 계속, 회복. 니 힐링. 조금 필요죠 아이고. 습니다무난게 이제 보들 상대로 일단 시 보수이 고수기 때문에 상당히 빡세요. <웃음> 나이싱 어퍼컷. <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딜링이 이게 오리사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니까 원거리에서 이렇게 쪼면 어느정도 딜링이 들어가는지는 볼수있는데 궁피스는 이제 막 근접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어... 딜이 어떻게 들어가지 모르겠어 딜이 많이 들어가나? 감이 안잡히거든요? 핫! 차으라차차 상당히 약간 격투형의 콤보가 필요한 캐릭터가 나왔어요 완전히 콤보형이데 의존형이 아니라. 이제 스킬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놀기가 힘들어요. 와, 우리 팀좀 봐. 딸피가 보이면 저, 저, 그거야. 우클릭하고 들어가서 시프트로 어퍼컷을 날린 다음에 떨어지는 거 보고 이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이로 빠져나오든가. 그런 식으로 사, 플레이를 해야 돼요 지금. 사, 자, 이제 좀 빠르게 가보자. 사, 멀리. 아 좋습니다. 파차. 상당히 지금. 아좀 급조하게 내놓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 어쨌든 재밌으면 고만하 아닌가요? 매력 있는 친구죠. 음. 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막 점프할 때마다 이렇게 각이 생겨요. 점프할 때마다 약간 여기, 최종 시간이 저기, 길어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프. 야하. 아, 너, 저, 샷건이 야하. 야하. 샷건이 할편이 아니라 샷건이 샷건이 간편해. 음, 재밌다. 아퍼컷. 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감이 안되네요 이걸 내가 체력을 볼 수가 없어 상대 체력이 얼마나 다는지 어나 다가 죽지마요 핫핫핫핫 어우 차권이 생각보다 세네 뭐야 이거 원거리야 근거리야 아휴 어, 어, 딜이 못들어오네 사전칸은 비벼야 재밌죠 아하 이게.. 아니.. 몸이 너무 약한데? 좀 돌진형 캐릭, 캐릭터인 것 치고는 몸이 너무 약해요 이럴수가 있나? 좀 너무한데? 체력을 조금 올려주던가? 위를좀낮추더라도 자, 자, 노도너노도 노도, 간다! 샷! 파치! 내리게 아, 왜 위로 올라가니? 아이고 자, 그렇지 자, 공급기를 쓸 시간! 들어와! 빠샷 아하! 따하 파치코 파이코 파치아좋아요 파이코 파이코 파이이코 파이코 파이코 파이코 파이코 파이코 파이이코파이이코파봐 리퍼를 한번 잡아이요이이 얼마나 되파이체험이코 파이코 파이코 파이코 파이이코 파이코 파이이막 세진 않네요 아, 파파파파 <목걸>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라라라라라라 브라 라라라라라라 브라 이라라라라라치라 아, 라라라라라라 아아 라라 이렇게 정아이없라 캐릭터가. 아니, 라지라지궁아기상라라라 브라 라아라라라라라라 브라 이 왠지 궁극기를 계속 켜놓은 것 같이 정신이 없어요 아 이거는 아이고 자리 죽는다 펀치 안녕 파! 핫 어? 그렇지 니는 딜링이 없나보네 자. 차 아이고 죽었다 이가 지면을 강타합니다근데 기술 피해를 주면 개인용 보호막 일시적으로 생성됩니다 아저 패란 소리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저 패스로 이 방어력이 늘어난대요 그냥 가서 패래 마구 패래 마구 패면 너의 방어막이 늘어날거래 기술 피해를 주면 방어력이 늘어날거라는데 여기 보자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국국기 들어간다. 그라라 그렇지. 아이고 좋아요. 와우. 상당히 강력하죠. 어 지금 방어력 늘어난 거 봐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주 탱킹 탱킹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그냥 저 패래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패래. 패면 방어력이 늘어날 것이니. 약간 그런 느낌을 뿌려 야 POTG POTG 같았구요 어 어디 한번 보자 그렇지 퐁퐁 퐁퐁 퐁, 퐁. 그렇지 자 궁극기 간다 파멸의일격켜라 그렇죠 두명 잡았죠 이렇게 와 상당히 이거 매력 있는 친구예요 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울빵 하나 더 그렇지 역시 보트를 보트리 보는 예, 눈들이 있네 보는 눈들이 아 둠피스트가 이제 정말 고대했는데 드디어 나왔어 요 드디어 음 아주 감격스럽고 매력 있는 친구예요 아 지금 이 우라만 자태를 보세요 이걸로 팬거 아니야 이 우클릭으로 이이 이 새끼들을 박살냈네 아 근데 얘 얘는 지금 모습 보니까 약간 탈론 수석 같은데 애초에 그랬던 것도 같고. 상당히 이거 매력있는 친구예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둠피스트를 플레이 봤고요 아 여러분 어서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 안녕